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어, 조금 고급스러운 설정을 하나 어, 샘플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오늘 샘플은 팩셀스 닷컴에서 다운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이 소스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샘플은요 음, 마스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샘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우주선의 문이 쫙 열리고 그 뒤로 지구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효과음도 적당한 걸 섞어서 써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엘리베이터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같은 문이 있고요. 그 문이... 보시면, 자 레이어 눈을 껐다 켰다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위에 상부에 덮여 있는 레이어가 하나 있죠. 자, 여기에 눈을 한번 꺼보면 그 밑에 밑에 깔려 있는 지구가 보인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냥 지구만 여기에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어, 그 다음에 요 눈을 켜고 다시 지구 눈을 끄면 자, 문이 벌어졌을 때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검은 바탕이 보인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요 레이어를 딱 키면 그 뒤에 이렇게 지구가 보이게 되는 효과 고요 그리고 밑에 뭐 마법 타격 음 2번 그리고 괴상한 바람소리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효과음을 한번 들어보고 적당한 게 있어서 한번 깔았어요 그래서 약간 우주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한 거죠 뭐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어 지금 여기 문에 적용되어 있는 효과 예요이 문에 적용되어 있는 효과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동영상에 마스크 라는게 적용되어 있고요그 마스크 중에서 필름 스트립 지금 이 형태만 보면 아시겠지만 양쪽으로 벌어지는 그런 효과를 썼는데 어 분할을 써도 상관 없을 것같고요 어쨌든 어, 이두개 중에서 하나를 쓰면 이런 마스크를 만들어 낼수 있어요 마스크는 어떤 특정 부분을 보이게 하거나 그 특정 부분을 안 보이게 하는 걸마스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씩 따라서 해볼 수 있게 천천히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나중에 이걸 유튜브로 보시게 되는 분들은 조금 제가 설명하는 어, 말이 느리다 싶으면요 배속을 유튜브에서 배속을 1.5배, 뭐 2배속 이렇게 올려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보자 분들이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천천히 원리를 설명하면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한 20분 이상 정도 되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여기는 픽셀스 닷컴이에요. 팩셀이라고 부르면 낫겠죠. 팩셀스 닷컴에서 자 여기서 소스를 제가 두 가지를 받았어요. 자 하나는 엘리베이터 혹은 도어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도어를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도어를 검색을 하고 그 안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또쳐다보니까 문이 열리는 소스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투명문도 있었고 이런 문도 있었고, 하여튼 문이 열리는 소스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이런 것도 살펴보다가 어, 이거보다 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게 훨씬 더 우주 공간스럽겠는데 하고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한번 직접 입력을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영상이 또이 정도의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안에서 쭉 보다가 뭐 사람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좀 거르고 자, 요 소스를 쓸까 이 소스를 쓸까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하다가 얘는 뭔가 호텔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를 썼어요. 이 소스는 문이 열리면 뒤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는 그냥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소스였습니다. 반쪽으로 쫙 열리는 소스를 썼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그냥 저걸 다운을 받았고요. 또이 소스를 보니까 문만 확대돼서 같은 소스인데 두 개를 올려놨네요. 이런 소스도 있고 여러 가지 소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소스를 쭉 보다가 저는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게 얘를 다운받았습니다. 어디 갔어? 얘를 다운받았거든요. 네, 클릭을 하면 그냥 무료 다운로드라고 있죠. 자, 이걸 눌러가지고 컴퓨터에 다운받기를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다운이 받아집니다. 자, 이 소스가 하나 필요해요. 자, 또 마찬가지로 팩셀스 닷컴에서 안에 열어가지고 이번에는 우주 뭐 스페이스나 유니버스 같은 단어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운받았던 것들은 이런 느낌의 영상이었는데 뭐 샘플과 조금 다르게 좀더 우주 느낌 나는 걸 하는 나걸 받아볼까요? 어, 좀 티가 확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람 얼굴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우주 느낌이 약간 요런 것들. 요거는 언뜻 형태계를 좀 알아보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뭐 요런 이런 것들. 요런 이런 것좀 좋을 것 같죠. 요런 그렇죠? 것들을 그냥 다운을 받으면 될것 같아요. 자, 얘도 무료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다시 캡컷에서 새 프로젝트를 열어주시면 되겠죠. 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스를 가지고 옵니다. 미디어 가져오기 들어가서 여기서 필요한 소스는 아까 문이 열리는 소스 있었잖아요. 요거를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 소스도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두개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문이 열리는 건 얘고 그 문이 열리고 나서 뒤편으로는 얘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밑에 깔려서 보이는 것들을 먼저 여기다가 가지고 옵니다. 뒤에 배경으로부터 얘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먼저 가지고 오고 두 번째 그 위에 포개어줄 영상은 얘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그냥 포개줄 거예요. 자, 영상의 길이가 좀 짧기는 한데 제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문이 싹 열리는 문이 짱 열리면 여기까지 열리다 열리는 거 보셨죠?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어, 이 영상은 비율이 좀안 맞아서 제가 확대를 약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필요하고 뒤에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컨트롤 B 해서 뒷 부분을 잘라버리세요. 자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딜 봐도 비슷비슷해요. 어딜 봐도 비슷비슷한데 어, 문이 열렸을 때이땅 모양이 있죠. 이게 좀 보이는 부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부분을 자, 컨트롤 B에서 앞에 부분을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부분은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작업하기 편하게 확대를 조금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위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까지 돼있고 원래 촬영했을 때이 사람까지 같이 촬영이 돼 있었잖아요, 이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문이 열릴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문이 다 열리고 나서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작업하기 편하게 하려면 좀 문이 다 열린 상태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편해요. 이 말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따라서 해 보시고 다음번에 복습 개념으로 한번 더 하실 때는 문이 닫혀 있는 상태가 이쯤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문이 닫혀 있는 상태니까 이쯤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더 어렵습니다 사실 그게 자 이렇게 문이 열리는 상태를 맞추시고요 위에 있는 영상을 선택을 했죠 자이 상태에서 마스크에 갑니다 자이 영상을 잘라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려내기라는 게 있고 마스크라고 있거든요 오려내기는 크로마키라고 해서 어, 이영상의 어떤 특정한 색깔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루스크린에서 촬영을 했다 그러면 파란색이 되겠죠. 그 특정한 색을 빼버리는, 제외를 하는 눕기 방법을 크로마키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자동 오려내기라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자 영상이 되게 기니까 처리하는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잠깐 기다려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만 딱 발췌를 하고 뒤에 배경을 이렇게 싹 날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요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거 말고 여기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마스크는 말 그대로 이런 모양으로 화면을 잘라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트를 눌렀다라고 한다면 하트 모양으로 이 영상이 잘려서 밑에 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트의 크기를 조절을 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근데 이걸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하트 대신에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요 분할이라든지 필름 스트립이라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은 샘플을 앞서 보여드렸을 때는 필름 스트립이란 걸 이용했거든요. 을 근데 얘는 양쪽으로 뭔가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이 분할은 한쪽으로만 조절이 됩니다. 자, 하나를 클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반 조각이 났죠. 자, 얘는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 사이, 지금 여기만 보이고 밑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옅은 회색으로 돼 있죠 이게 보이는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옅은 회색 부분을 그래서 나는 여기를 보이게 하겠다 라는 개념인데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 사이가 페더값이 먹으면서 조금 흐릿해져요 그거를 여기서는 피더 한국말로 직역을 하니까 피더 라고 돼 있는데 원래 피더값은 흐릿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경, 경계면에 흐릿한 정도 자, 흐릿한 정도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회전값이 있죠 회전을 돌리면 여기 수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91도 여기 살짝 기울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이렇게 쭉 열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렸는데 문제는요, 여기도 가려야 되고 여기도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할 방법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없애고요. 이번에는 필름 스트립이란 걸쓸 겁니다. 필름 스트립 적용시키면.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자 얘도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회전을 딱 시키면 90도에서 약간 더 넘어가요 얘가 완전 90도는 아니고 촬영할 때 약간 광각이 있어 가지고 91도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모양을 보시면 여기만 지금 마스크가 적용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는 마스크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양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만 남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뻥 뚫려서 없어져버리죠. 자, 이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영상이 지금 제일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잡아당겨서 늘려가지고 여기 문이 대충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거든요. 얘는 한쪽만 잡아당기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양쪽을 잡아당기시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겁니다. 자, 얘는 90도를 그냥 맞춰도 될것 같아요. 어, 얼쭉.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벌리면 엘리베이터 문이 이제 열린 것처럼 보이겠죠. 자, 요렇게 조정을 해서 이쪽잘 맞춰주시고요. 자, 어쨌든 요걸 조정을 해서 지금 제 컴퓨터 약간 뻐벅거리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첫 번째 단계. 자, 뒤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뒤에 우주가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계속 열려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닫혀 있는 타이밍을 찾습니다 잠깐 얘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얘를 안 보이는 상태를 만들 수는 없고요 얘를 눈을 끄면 같이 없어집니다 어, 그래서 저 엘리베이터 문이 이제 쫙 열리는 순간이 한 이쯤 정도였거든요 어, 그거를 여기서 확인하기가 좀 힘드니까 자, 지금 제일 끝으로 가요. 아까 전에 우리가 열어놨던 제일 끝 있죠? 자, 여기 가서 요걸 한번 눌러요. 여기 다이아몬드 표시 있죠? 이 다이아몬드 표시를 눌러주면 네, 시간대별로 이 상황, 열려있는 상황을 기록을 지켜놓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정도에 하나 잡아놓고요. 앞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엘리베이터 문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돼있었죠? 카메라가 약간 흔들리니까 이게 좀안 맞아져 있었어요. 자, 요렇게 가서 자, 이쯤에 가니까 여기서부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기준에 다이아몬드를 이미 한번 찍어놨기 때문에 또안 찍어도 알아서 지가 키프레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쭉 이렇게 닫아요. 최대한 닫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잡아서 옆으로 좀 땡겨놔요. 엘리베이터 문이 여기서 열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잡아놓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키 프레임이 생긴 거 확인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원래는 문이 닫혀 있다가 이쯤부터 문이 서서히 열릴 겁니다 영상에서 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요 마스크도 여기는 다 열려 있었고 여기는 닫혀 있었잖아요 마스크가 자 그게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일 건데 이게 문이 열리는 속도하고 우리가 지금 설정해 놓은 마스크하고 좀 살짝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보고 가다가 혹시나 뭔가 타이밍이 좀안 맞다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저는 여기쯤에 가서 어이 문의 끝자락이 조금 살짝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살짝 좀 옮겨줬어요. 이렇게 살짝 옮겨주고 얘도 약간 벌려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이 봐가면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문이 열렸다. 쭉잘 열리나요? 자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이쯤에 와서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닫았습니다. 자 문이 열린 것보다 얘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열렸죠. 자또 닫아버릴게요. 자 문은 처음에 가속이 안 붙어갖고 빨리 안 열렸거든요. 이 정도가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가서도 지금 여기 부분에 키프레임 찍어놨던 거 있죠. 이게 조금 더 빨리 동작했다는 얘기예요요것도 조금 더 접어서 여기까지 당겨 놓습니다. 아직 문이 열린 상태가 아니죠. 자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를 찍고 쭉 이제 열립니다. 자 열리고 있죠. 자 열렸어요. 자그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까요? 쭉 플레이를 하면 오케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보세요. 자 가속이 살짝 붙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의 뒤편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얘를 조금 더 벌려 놓고 살짝 이렇게 옮겨 놓고 자, 좀더 찾아내는 겁니다. 자, 또 이상한 부분 없는지 이렇게 한번 훑어서 자, 뒤에 사람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보는데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한다면 요 뒤에 지구는 눈을 꺼 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 까만 영역에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 뒤에 사람이 보이는 부분이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까지 여니까 사람 약간 뒤에 보이죠? 배경이. 요것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 놓고 자그 사이를 한번더 확인하고요. 자 앞에 부분 다시 가서 이런 부분도 혹시나 잘못는거 없는지 확인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속도가 일정치 않아가지고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살짝 당기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항상 잘 맞추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자좀더 당겨서 여기도 이렇게 한쪽만 열리고 다치면 참 좋겠는데 얘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눈대중으로 일일이 다 맞추셔야 됩니다 세상에 거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개념은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화면을 녹화를 하면서 이 영상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약간씩 화면이 뻐벅뻐벅 거려요 자 일단 이까지 하면 대충 다된것 같아요. 자, 밑에 눈을 켰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마스크가 지금 반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반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만 원래 보여야 되는데 반전을 시키니까 여기랑 여기가 보이게 되겠죠. 자,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자, 문이 열리면서 뒤에 우주가 나옵니다.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뭔가 약간 색감도 이상하고 효과음도 없으니까 느낌이 안 살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마스크만 하면 끝났어요. 이 강의의 끝은 여기까지가 끝인데, 자 여기서 자 조금만 더 꾸며볼게요. 자문 이상 열리는 부분이 아이고 잠깐만요. 문 이상 열리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효과음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디오에 간 다음에. 자 음향 효과에 가서 이걸쭉 찾아보다가 저는 이걸 좀 자주 썼던 사람이니까 어디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 는 대충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분위기 가면 막 이렇게 자연적인 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쓸 거고 그 다음에 매직에 가면 좀 특수한 소리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이건 좀 웃기죠 웃기잖아 요 이런 소리는 이 마법 진소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를 썼어요. 뭔가 약간 쇳소리가 살짝 나잖아요, 그죠? 들어보다가 얘를 썼어요. 자, 얘를 여기쯤에 가지고 올 겁니다. 자, 한번 앞에서부터 들어볼게요. 됐죠? 위치, 타이밍, 문이 열리는 소리에 딱 맞추고 싶다. 그럼 여기에 문이 열리는 거니까, 자, 소리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자, 조금만 더 뒤로 한요 정도. 됐죠?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문이 열리고 나서 소리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소리들도 분위기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목소리도> 이거는 물소리가 납니다. <목소리도> 괴상한 바람 소리 진짜 이상한 우주의 느낌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를 아까 여기다가 썼습니다. 자, 적당히 겹쳐가지고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뒤에 부분은 제만 괜찮나요? 자, 필요 없이 길다 잘라서 딜리트해서 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리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느낌 났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때깔과 뒤에 있는 때깔이 좀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때깔을 좀 맞출게요. 자 분위기는 필터에 가서 맞추시면 될것 같은데, 자 제가 뭐이 필터를 전부 다다 다 외우고 있지는 않고 또 이렇게 저도 눌러가면서 적당한 느낌을 찾아내는 편이거든요. 자 여기서 어떤 걸 한번 써볼까? 들어가니까 이 스타일에 평소 때 영상 만들 때는 이거 잘안 쓰는데 이 스타일 안에 있는 뭔가를 쓰면 약간 좀 우주같은 느낌이 나겠다 싶은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번 눌러보고 얘도 눌러보고 얘도 어, 눌러보고 이거 약간 좀시사 엘리언 같은데? 이런것들을 좀눌고 그래서 요거나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우주 느낌 낼때 그래서 얘를 적용을 시키고 싶은데 얘를 적용시킬 때잘 봐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거나 잡아 땡기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적용시켰죠. 근데 문제는 저 뒤에 우주도 적용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필터 레이어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근데 나는 필터를 여기만 적용시키고 싶잖아요. 여기는 적용 안시키고 싶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모바일 버전하고 PC 버전하고 이게 조금 틀린데 모바일 버전에서는 얘를 선택하면 얘의 옵션에 가면 얘를 전체 다적용시킬 건지 특정 레이어에 적용을 시킬 건지를 물어보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PC 버전에는 그렇게 안 만들어놨고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지웠어요. 내가 얘를 지금 적용시킬 거잖아요. 얘를 클릭 앤 드래그 할때 아예 처음부터 여기다가 포개 버리는 겁니다. 나 여기다가 적용시킬 거다. 그러면 한번딱 클릭해보면 여기만 적용됐죠? 밑에는 적용 안 됐잖아요. 자 요렇게 일부분만 적용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부분적으로 지금 적용을 시켰습니다 필터를 자 확인 되셨나요 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필터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이 필터를 적용을 시키긴 적용시킬 건데 나는 여기 우주에만 적용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필터가 우주 위에만 있는 거죠 그러면 우주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 문자에는 적용 안 되고 위로 올리면 전부 다 적용돼 버리는 거고요. 얘를 여기다가만 적용시키고 싶을 때는 얘를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클릭앤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올려주면 여기 필터라고 적용이 돼 있죠. 필터 추가가 돼 있고 얘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도 아직까지 이 질감이 좀 있잖아요, 그죠? 뒤에 여기도 약간 부르딩딩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어, 뭘써볼까 아, 봅시다. 요 정도 색깔로. 이하고 어, 이상하고. 자, 좀 푸르딩딩 하면서 약간 지구에도 어울릴만한 게. 뭐, 특별한 건 없는 데 지금 저는 문짝을 안 보고 있고, 지구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령? 어, 괜찮네. 자 원래 있던 거에서 어, 좀 떼서 버릴까요? 음, 아이고, 제가 이거를 만지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움직여버렸네요. 어, 자 컨트롤 Z 에서 원래 있던 요 상황을 벗겨냈고요. 여기 유령이라고 돼 있는 게 조금 더잘 어울려서 제가 좀 컬러를 바꾸려고 해요. 자 밑에 유령이라고 돼 있는 거를 여기다 적용을 시켰고, 자 조금 더낫죠그 다음에 요거 적용시키고 나서 얘도 한번더 클릭을 해서 하나 더 꺼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올렸어요. 올리고 요렇게 해버리면 우주에도 얘가 지금 다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우주에 적용된 다음에 얘를 한번더 찍고요. 강도 세기라고 돼 있죠. 이 세기를 조금 죽였습니다. 원래 우주색이 좀 보이게. 자,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요렇게 다시 자 여기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좀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 어떤 느낌을 잘 맞춰 주려면 이런것좀 쓰는 것도 괜찮아요 편집 효과에 가서 여기 동영상 효과들이 있거든요 이 동영상 효과 안에 보면 되게 다양한 이런 효과들이 적용이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저는 뭘 한번 써볼까 하고 아까 전에 막 찾아보다가 뭐 이런 빛과 그림자 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안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효과들이. 그래서 얘를 우주 느낌 나는 거에 좀 어울리게 뭔가가 없을까 하고 한 번씩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느낌 나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것도 괜찮겠죠 약간. 음, 좀 무서운 느낌이 나나? 이런 거는아 이건 좀 많아 같다. 어둠? 어둠에서 아 이런건 좀안 어울리겠죠 약간 고스트스러운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빼고 뭐별 별에서 이런 반짝반짝한 파티클들 한번 써볼까요 조금 더 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요런 이런 거요건좀 이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자 얘를 난 쓰고 싶어요 그래서 클릭 그래서 이 달빛이라고 돼있는 것들을 위에다가 쫙다 덮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맞아떨어 졌죠 이런 느낌의 이제 연출을 하고 싶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하고 멀리 있는 거 하고는 봤을 때에 초점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뒤에 초점을 잡아 버리면 앞에 있는게 흐릿해 질 거고 앞에 초점을 잡으면 뒤에 있는게 흐릿해 질 거니까 그런 효과들도 약간 너무 더 좋아요 자, 지금 이 문짝에다가, 어, 조정에 간 다음에, 음, 조정에 사용자 조정을 하나 넣으시고요. 요거를 문짝에만 이제 적용을 하고 싶거든요. 자, 여기다가 위에 얘도 포개면 올라가느냐. 바로 위에 올라가요. 근데 뒤에 있는 것도 지금 적용이 돼버리니까이렇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영상을 터치를 하면, 여기 조정이나 필터를 쓰는 것 대신에, 여기도 조정 기능을 쓸수 있어요. 자, 여기에 조정 기능을 쓰면, 여기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더 내린 다음에 여기서 약간 선명하게 라든지 요런 효과들이 있죠. 요런 것들을 이제 반대로 넣어서 약간 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이런 거 쓰기 싫다 여기서 조정 기능 쓰기 싫다 하시면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집 효과에 가시면 이 안에 흐릿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들이 여기 기본 기능이나 이런 데 보면 요런 게 있거든요.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 주는 요런 기능들 요런 것들. 흐리게 이걸 적용을 시켜 어디다가 여기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편집효과 흐리게 라고 들어가 있죠 자 그럼 흐리게가 이 문짝에 무, 먹은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더 흐릿해졌죠 자 정도를 조금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거 설명하고 앞에 있는 거 흐릿해지죠 자 이거를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자 컨트롤 Z 컨트롤 Z 자 흐리게 효과를요 여기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우주에다가 주는 거죠 자, 우주에다가 주면 이 우주가 흐릿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흐리게 정도를 조정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완성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런 기능들을 일일이 하나씩또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이 강의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효과, 뭔가 이 기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겠다 그럼 써먹을 때가 있겠다 싶은 이런 마스크 효과라든지 몇몇 효과를 쓸때딱 그것만 설명하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적용시켜야 돼? 하고 애매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에 나와 있는 서적들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마스크입니다 화면의 일부를 보여주게 만들 수 있고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끝!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떤 샘플에 써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 샘플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샘플에 적용까지 하는데 그렇게 해도 뭔가 어색하고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다운받고 하지는 않고 캐커단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라고 강의를 계속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것저것 했지만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는 뭐였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동영상의 마스크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재밌었나요? 저는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는요. 어. 한번더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스크만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이런 효과들 막 써가지고 좀 자기만의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공부하는 데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제가 신이 나서 좀더더 더 많은 효과가 좋은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예제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제가 만드는 예제들은 다른 유튜버들 혹은 책에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여러가지 세팅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응원해주시면 제가 많이 만들어서 힘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